안녕하세요 마음이 너무 답답하여 쓴소리와 조언 공감 얻고자 글을 써봅니다 남편과 연애 4년 결혼 2년차예요 올해 들어서 남편과의 관계가 남보다 못합니다 저희의 상황은 남편이 어릴 때부터 고생을 하고 자수성가한 케이스로 사업을 하고 연애를 할때 회사 규모가 점점 커지는 게 눈에 보였고 특히 결혼하고 재작년부터는 코로나 에도 끄떡없이 더욱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저는 학원에서 아이들 미술을 가르치고 있고 일반 사람들의 소득과 비슷합니다. 남편과 저의 소득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한달 수입이 대략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만 있고 남편은 근로소득과 주식, 부동산 합쳐서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각자 번 돈은 각자 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부부지만 만나는 사람과 취미 등 숨숨이에 대한 지출 내역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연애할 때는 가치관, 성향이 굉장히 잘 맞았고 저를 정말 예뻐하고 질투도 많이 하며 사랑해줬어요. 조금은 숨이 막힌다고 느껴질 정도로요. 사업하는 사람이다 보니 비즈니스 모임이 많고 바쁜 거 아니까 저한테 신경을 못쓸땐 서운하지만 만나면 또 엄청 큰 사랑이 느껴지니까 그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서로의 생활 습관이 너무 달랐고 그렇게 결혼한 지 1년이 지난 작년부터는 정말 많이 싸우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아파트를 마련했고 제가 그 집에 맞게 혼수를 해왔습니다. 새 아파트 새 가구들 우리의 신혼집이란 행복에 매일 쓸고 닦고 치우고 그런데 남편은 어지럽기만 할줄 알고 정리정돈을 할 줄을 몰랐어요. 그냥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답니다. 제가 조금 결벽증이 있어서 지저분한 건못 보고 물건은 항상 제자리에 있어야 하는 강박관념이 있고 그러다 보니 같은 문제로 늘 싸우게 되었죠. 이후 남편은 집이 편하지 않다면서 결혼 후 밖으로 많이 나돌게 되었습니다. 모임이 정말 많고 비즈니스 모임 사람들과는 1박 2일, 2박 3일씩 골프 치러 다니며 집에 들어오는 날도 점점 줄어드는데 오래 들어서는 특히 더 심하네요. 그렇다 보니 대화할 시간도 없고 남편은 저와의 저녁 약속 같은 건 전혀 맞을 수가 없었죠. 주말마다 저는 혼자 집에서 밥 먹는 게 다반사입니다. 남편이 이제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올해 들어서는 너무 외로웠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기 전에는 각자 집에서 나와 데이트만 하다 보니 늘 예쁘고 단정된 모습만 보여줬는데 당연히 같이 살다 보니 집에서는 평범한 저희 일상 모습만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또 마스크를 써야 하는 시국이 되다 보니 출근할 때도 화장을 안 하게 되면서 점점 제가 초췌해 보였나 봐요. 점점 남편의 말투도 거칠어졌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같이 외출하는데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장한 건 언제 본 건지. 연애 땐 그렇게 질투나게 예쁘더니만 결혼하고 나서는 누구새우가 됐네. 오빠 우리 이번 여름 휴가 때 풀빌라 잡고 오랜만에 기분 좀 낼까요? 너 펜션 같은데 가는 거 싫어하잖아. 그냥 집순이가 제일 좋다며. 오빠 내가 다시 자랄게. 제발 예전처럼 돌아와주면 안 돼? 됐어. 결혼하고 이집 와서 나는 밀렸어. 집에 밀리고 청소에 밀리고 넌 나보다 그런 것들이 더 중요했어. 네가 내 조만 잘했으면 내가 이렇게 되진 않았겠지. 너 때문에 내 인생이 틀어지기 시작했어. 이젠 안 그럴게. 오빠가 제일 먼저야. 나 자기가 집안 살림 안 도와줘도 돼. 내가 잘못했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로 끝난 데이트에서 대충 저녁만 먹고 집에 와서 남편은 업무 전화로 1시간 정도 통화를 하더니 이내 콜콜 자버렸습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있게 해주겠다고 해도 남편은 이미 제게 정이 없다는 듯 무심하게만 대합니다. 제가 크게 잘못한 것 같습니다. 청소며 빨래면 그냥 나 혼자 했으면 되는 거였는데 그걸 양보하지도 못했으니 너무 후회만 됩니다. 그냥 내가 조금만 더 움직이고 정리정돈 했으면 이렇게 관계가 악화되지는 않았을 텐데 이제 와서 사랑이 식은 걸 느끼니 마음만 아파옵니다. 제가 자기관리도 못한 것도 맞습니다. 언제나 오빠를 실망시키지 않아야 했는데 거울을 보니 너무 초라한 제 모습에 그저 제 자신이 미워 만지네요. 결혼 전에는 길을 가다가도 남자들이 연락처를 물어보면 남편은 저한테 짧은 옷이며 화장도 못하게 했는데 이제는 신경도 안쓸것 같네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남편은 저를 더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남편 모임에서 남편과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부부도 저희와 비슷한 시기에 연애하고 1년 일찍 결혼해서 그 부부는 연애 3년 차에 결혼 3년 차입니다. 저희 두 부부는 다 아이가 없습니다. 연애 때 다같이 만나서 식사도 자주 하고 술도 마시고 그래서 부부끼리도 많이 친했는데요. 하지만 남편은 모임은 좋아했지만 친구의 와이프를 싫어했어요. 그 이후로는 인성이 별로라면서 뭐라했고 다같이 만날 때마다 저를 질투하고 직설적으로 말하면서 저를 공격한다고 싫어했죠 그래서 결혼 초창기에 어디 감히 저를 무시하냐며 더 이상 모임에 나가지 않겠다 하고 그 친구한테도 의사를 밝히며 와이프가 실수한 것을 꼬집어주고서는 저한테 미안하다고 와이프 대신 사과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부부 얘기를 꺼내면서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야 개가 주식으로 정말 엄청나게 돈을 벌었대. 수십억 정도 벌었고 개 마누라는 10억 정도 벌었다는데? 아마 사실일 겁니다. 그 친구분도 마찬가지로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업으로 대성한 사람이고 주식 공모 또한 엄청나게 하는 사람이라 주변에도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그 친구의 와이프는 연애 시절 시키는 대로 주식을 해서 지금 엄청나게 벌었다고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와. 부럽다. 친구군 와이프는 그돈재테크잘해서더 돌리고 일안 해도 되겠네? 좋겠다. 근데 오빠도 제대로 주식했으면 몇백억은 벌었을 텐데 오빠는 주식에 돈 많이 안 넣은 거 후회 안 돼? 응난 괜찮아. 다른 걸로 더 많이 벌잖아. 근데 를 시작으로 저와 친구 와이프를 비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친구 와이프가 예전 같은 행실 안 하고 신랑한테 정말 잘한대 그 친구 와이프도 정말 열심히 살았지 여자가 도기도 있고 뚝 부러지고 역시 그런 여자가 진국인 거지 이러면서 저를 암울하듯 넌 보수적이고 경제시장에 무지하다고 그러더군요 그리고 열심히 안 살아서 제가 가난하단 식으로 말을 합니다 남편 말대로 저는 무지하고 보수적입니다 일평생 결혼 전까지 적금만 넣었고 그 적금이 만기되어서 결혼자금에 사용했고 지금도 월급에서 쪼개고 쪼개서 다시 적금 넣고 있으니까요 그치만 저도 미술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며 보람차게 일하고 있고 제 돈, 제가 벌어서 생활비도 내고 가게부도 쓰며 월급을 계획 있게 사치하지 않고 쓰고 있어요 남편은 골프에 거의 미쳤으니까 나도 같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해봤지만 장비며 S비며 제 월급에서는 감당이 되지 않으니 포기했어요 남편에게 기대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그래서 제 형편에 맞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집순이라서 한심하게 보고 있으니 우울한 마음만 듭니다. 대학교 때는 과 대표까지 할 만큼 사교적이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했는데 집에만 있는 사람이 되라면서 제 친구들까지 다 끊어놓고는 원래부터 집에만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친구 와이프는 결혼 전에 단기로 백화점 명품관에서 일하고 결혼해서 그만두었어요. 그런데 그 와이프는 열심히 살아서 몇십억 번 것처럼 말하고 저는 열심히 살지 않아서 적금 조금씩 넣고 모아둔 돈도 없는 것처럼 얘기해서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근로소득만으로 돈을 모으고 있는 것이고 그 와이프는 불로소득으로 벌게 된 것인데 말이죠. 결혼하기 전부터 저도 주식해봐야지 지금은 시대가 변했으니 근로소득만으로 살수 없고 은행 이율도 낮으니 나도 이제 주식을 해야겠다고 늘 남편한테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때는 본인이 돈 걱정 안 시킬 만큼 많이 보니까 그런 복잡한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남편에게 무지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최근에 다시 남편한테 나도 주식하고 싶은데 친구한테 어디에 할지 물어봐 줄수 있냐며 뭐부터 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물어보았는데요. 은행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전화해놓을게. 가기 전에 전화해 주식통장 개설하면 그때 어디에 할 건지 알려줄게 그리고 는 다음날에 2박 3일 골프 치러 아침부터 나갔습니다 저는 오후에 주식통장을 만들려고 남편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쪽 은행 사람한테 말해달라며 지금 적금 넣고 있는 거해약부터 먼저 하고 그쪽 은행으로 가야 되는지 물어보려고 전화했는데 남편은 안 받더라고요 카톡으로 시간 될때 답장 전화 좀 달라고 하니 알았다며 답장은 오는데 답도 없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골프 모임을 다녀오고 나서는 더 제게 말도 안 하고 대화가 사라졌습니다. 나 주식은 어떡하지? 라는 한마디에 이제 와서 뭐가 중요하냐며 할줄 아는 게 뭐가 있냐며 무심만 하고 주식 이야기는 쏙 들어갔습니다. 여름 휴가 때도 남편과 데이트도 못하고 남편은 휴가 내내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전 계속 집에만 있었고 최근에는 외박말고도 새벽에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늘 연락 두절에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더 많아졌고요. 거의 주말만 집에 잠깐 들어와 빨래할 것만 잔뜩 쌓아놓고는 다시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남편과의 잠자리는 1년이 넘었고 이제는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어떻게 이 시기를 잘 해결해볼까도 고민했는데 주식으로 떼돈을 번 다른 사람의 와이프와 비교를 당한 후부터는 자존감도 너무 낮아지고 남편이 절 한심하게 보는 것 같아서 어떨 줄 모르겠네요. 남편이 더욱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지고 이 집에서 제가 눈치가 보이고 숨이 막힙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불행해지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제 삶에 감사하며 제 방식으로 열심히 살자는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내 편이라 생각한 남편이 남과 저를 비교하는 순간 제가 믿었던 제 가치관들이 보잘것없고 현실이 우울해지고 미래가 두려워집니다. 저희 부부의 관계는 저만 손 놓으면 되는 걸까요? 그에게 더 이쁘고 젊은 여자가 생긴 걸까요? 연애 때 4년간 싸우기도 많이 싸웠지만 서로가 정말 소중했고 행복했고 저를 많이 사랑하는 게 느껴졌었습니다. 프로포즈할 때도 남편은 쉽게 변하지 않는 사람이라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말을 제가 너무 믿어서 지금 상실감이 큰 걸까요? 이혼 생각을 해도 두려워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비시에딱두 분의 노후 준비만 되신 상태이시고 저 결혼하고 나서 고향으로 내려가셔서 시골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연로하신 부모님께 이혼 얘기를 꺼낼 수가 없어요. 이혼하고 제가 살 곳도 없고요. 미련하고 의지박약인 제가 너무 싫고 자꾸 자기 혐오에 괴로워집니다. 저도 마음의 문을 닫고 살면 될까요? 새벽에 잠못 이루고 답답함에 끄적였습니다. 이런 듣기 싫은 소리 들려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